멋있게 생겼어. 짠 도끼가 완성이 되었습리 <웃음> 발전했어. 리 드디어 청동기 시대에 돌이어 <웃음> 드디어, 드디어 우리 청동기 문명이야. <웃음> <웃음> <웃음> 이제 나무 못 들어 이제 끝났어 나도 아이, 안 들어가 무거워 끝났어 가자 이제 버릴 게 없다 무기 내리시고요 <웃음> 맨손으로 오케이 누구 사슴의 가호 써주실 분 없나 다 나, 나 준비됐어 어, 오케이 오케이 준비됐어 오오 <웃음> 됐어 <웃음> 성공했어 러플링에 누구한테 있어 지금 비 오는데 우산도 없이 이렇게 뛰어다니냐 아 여섯 개 있어 여섯 개? 그러면 되겠지? 열 개? 와열 개는 진짜 충분히 넘어. 오케이. 상자 있는 것까지 합치면. 좋아 좋아. 와 근데 이거 버프 쓰니까 확실히 스태미나 진짜 안닿다 계속 달리는데. 어좀 수월해. 되게 쓸만함 노동할 때. 딱 노동용 버프를 제일 먼저 주네. 응. 그러니까 밸런스가 더 <웃음> 괜찮아. 알아서 일하라고. 그러네. 맘마매야. 나왔다. 나다. 일단은 우리 동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야 노동이 더 빨라질 테니까 어 그럼, 괜찮은 것 같아. 뭔가 이상해 왜왜왜 어, 획이 왜, 왜. 왜, 왜? 딱 10개밖에 없어 어 10개면 돼 10개면 충분할 겨왜딱 10개만 챙기고 챙겼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상하다 그치 이것보다 더 있어야 되는데 10개보다 폐이 못한 거 없을 텐데 어쨌든 내가 챙겼어요 오케이 굿? 그걸로 여기 재련소 좀 지어줄래? 씨, 형 왜? 형이 가져 오케이 난 <웃음> <나> 무서워 <웃음> 자 <웃음> 이걸로 i n g 어? o g 뭐야? 좀 더. 아 방금 형이 지은 게 용광로야? 아 그거 나왔구나 응. 아, 이제 누가 가서 i 리좀캐봐 g 리 고리? 오케이 o 리도좀 필요함 형 괴물 아, 쳐들어와 아, 괴물. 아, 괴물 괴물 괴물 m g 리 i n g to 뭐야 싸우 g o i 거슬려 뭐지 남재이가 나한테 말 걸었어 안녕하신가 전사여 이랬는데 내가 죽빵 대림 <웃음> 인성자 <웃음> 구리 캐러 가보자 구리가 어디 있었지 구리 근처에 여기 바로 옆에도 하나 있는데 아 저건가 아 찾았다 찾았다 오더 앞으로 <웃음> 어이 김씨 와서 일하라고 <웃음> 어이씨 오늘도 힘내자고 <웃음> <웃음> 그러자구 <웃음> 아, 구리만 나오는게 아니라 아 뭐야 뭔지, 아, 아 버려 싫은데 구리가 영 안나오는구나 생각보다 어 그러네 하는거에 음... 비해 나 지금 세개 먹어 <웃음> 나세개 오늘 안반 싹다 뒤져야되겠구만 <웃음> 어 주변에 많아 넣었는데 다행이다 그한 덩이가 엄청 클거야 아마 이거 녹이는거지 거지, 그래서 어, <웃음> 어 녹여야돼 이랄맛이 <웃음> 나는구만 제겁니다어 뭐야 다고니가 내 구리 뺏어갔어 <웃음> 내가 힘들게 캔 구리를 어 맞네? <웃음> 내가 다 먹었네 음 냠냠 굿 <웃음> 짜증나 <웃음> 미안 와형 이거 캐는데 진짜 등노동이야 이거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려 <웃음> 맞아 힘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무서워요 이거 들고와 용광로에 넣어봐 어, 어, 어, 어, 어, 어. <웃음> 아, 나 기운이 없어, 스태미나가 다다니까 아니 움직이지도 못하네 이거. 니형 <웃음> 우울증 걸렸어. 돌을 <웃음> <도를> 버리자. 오야. <웃음> <웃음> 형 여기 용광로 앞에 던져놨어. 아 용광로에 바로 넣. 어아그 그래야겠다 나도. 석탄은 내가 넣어줄게. 석탄, 여, 석탄은 요 옆으로 넣는 거고. 석가마. 여기다 여기가 용광로야. 나무가 추가됐는. 어. 그거는 어. 나무로 석탄 만드는 거야. 재련. 아. 석탄 추가하고 어디다가 뭐 구리를 앞에다가 구리는 앞에 뿐만이야 <웃음> 여기 있다 아거기리구리구리다 어, 나왔다 아 여기구나 좋아 무게가 좀 동안. 가벼워졌군요 우리 열심히 예쁘겠다. 노동을 해봅시다 야 모여봐 모여봐 버프 어여 오케이 노동의 힘! 굿! 어 일할 맛이 나는구만 음, 세차도 못 입... 줄... <웃음> <웃음> <웃음> 아우 힘들어 이거 진짜 오래 걸린다 하나에 어그 너무 많이 캐 필요 없어 일단 천천히 캐 이제 도끼만 만들면 돼 우린 우리 안반 지금 하나도 다못 캤어 형아 <웃음> 그거 하나 엄청 클거야 아마 못 캐지 않을 하나? 이 정도만 해도 돼? 하나 못 캘텐데 아마 난 이것만 마저 캐야겠어 그 그래 있거든? 이거까지만 하자 그것도 좀 캐줘 주석? 응, 주석? 그건 또 어디 있는거라니? 주덕 강물 강가 가면 있을거야 아마 강가? 출장을 좀야 잠깐만 잠자자 우리 왜? 벌써 밤 됐나? 전안잘거예요일 할거임 뭐야 제일 중독됐어 <웃음> 어감감감 감, 감. 오케이 강가에서 도망가는 거 어, 잡아야 되나? <웃음> 어른들 위로 넘어다니는거 아니다 <웃음> <웃음> 아유 좋은 아침 아 좋아 불다 꺼졌네 시계요? 그런거 없어요 아 불에 나무좀 넣어야겠다 아 이건 또 다른 효과가 주개. 있구나 형 이거 구리주에 10개 나왔는데 어디다가 어 그냥 땅바닥에 떨궈죽 어 되게 초콜릿바 같이 생겼다 아 우울해 아나 우울증 왔어 <웃음> 우울증 시계 왔네 아 <웃음> 어, 어, 우울해 우리기 여기 여기 여기 여들어놨어기어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만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오케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기 여기 여기 잠깐 나온다 형 작업대 레벨 어떻게 하지? 잠깐만 어. 기다려봐 어. 작업대 레벨도 다올려줄형그 그 우울증부터 어떻게 해소하고 해어 <웃음> 일단 내가 속 힘들어, 힘들어 나. 보여 나. 항상 떨궂게 내가 계속 어 우울해? 어, 괜찮아? <웃음> 어 됐어 됐어, 됐어. 오케이. 일단 대장감 됐고 이게 뭐야 뭐가 필요해 이제 <웃음> 어? 아, 아 왜그래 우울증에 <웃음> 막 아니야, 자기도 모르게 <웃음> 불구덩이에 막 몸을 집어넣는데 불시돌이랑 나무? 오케이 됐다 작업대 돌렸고 여기서 이제 우리 저거 구리도끼 만들면 되는데 통동이 없네 주석해다 줘 주석? 음.. 주석해면 돼 이제 가자 나고나 좋아 어.. 근데 물가가 어디냐? 형 계곡을 찾아야 되는 거야 아니면 그냥 물가 주변으로만 가면 돼 물가 아무데나 해도 돼 바다도 상관없고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어, 아무데나 물가 가면 이 새끼야 이제 고리도끼도 나오고 이거는? 절단데 장착. 아 어허. 맞다 나나 나 방패 만들어야 돼나 패링이 너무 하고 싶어요 구리 나오면 구리 방패가 있을 걸 아마? 어, 구리 구리가 있네. 어, 여기. 좀 기다렸다가 해봐. 나 구리 먹었는데 왜 레서피가 안뜨나아 아, 구리가 주석이랑 합쳐서 동으로 만들었잖아. 아 돼. 합쳐야 되는구나. 가죽 아, 조각이 있으면은 그냥 하나 만들어볼래. 형나 어. 가죽 조각 4개 있어. 어딱4개 있어? 대박. 어 자. 호우! 됐다. 가훈나 I'm ready. 오, 가자, 가자, 가자. 형 <웃음> 완전 그냥 전사가 됐네. <웃음> 뿌듯하다야. 아, 이쪽이 진짜. 물가인가? 물가가 여기가 제일 가까울 거야. 어? 아 거기에 물이 여기... 있어. 아 어. 저기구나. 가자. 안 돼요. 거기 물이 살짝 보였어. 오케이 오케이, 출발, 출발. 오, 진짜 딱 물이 나오네. 그러네. 주석을 캐라고? 이건 어 주석이다. 아, 이거 어, 맞아요. 오오 오. 오. 아, 어, 이건 좀 빨리 좀캐진다 우리 둘이 같이 캐서 그런 거 아닐까? <웃음> 아 그런가? 아니, 걔는 좀 빨리 캐질 걸? 어 됐다. 오 주석이야 주석. 오 어, 좋아. 야 여기도 있어. 오케이. <웃음> 진짜 무슨 노비의 삶을 보는 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오늘도 제 겁니다. 아내 막타. <웃음> 아다못 놓치지. 적당히 캐고 와. 어느 정도가 적당인지 알려주지 않았잖아. 어, 모르겠네 한2 0 개? 나1 9개 있어. 나1두 어, 개. 어차피 탈진 걸리잖아 그것도 많이. 어, 그러네 나더 아. 이상 못 들어 가자. 아 충분하겠다 가자. 도착 나왔다. 휴석도 저기 넣어줘 그냥 오케이. 그냥. 오케이. 아 바로 용광로에 오케이. 방침. 아 용광로에다가 알았어. 형 거면 풀풀 될라나? 다 넣었덩. 오케이. 여기 밑에다 던져놔 그냥 여기가... 여기 안허터지나? 안응 음. 오케이 나무 음. 넣어놨어 맨 오른쪽 상자 오케이 나무 더해야돼? 바지 안 입으신분 어? 아. 실제로요? <웃음> 저 지금 실제로 바지 안입고 하고 갔다. 있는데 <웃음> 어머아적자리당황스러웠다 점증인줄 네. 알았어 청동을 어, 어떻게 만들지? 여기서 만들었나? 청동을? 여기서 만드는구나 오 응. 이거 청동 만들면 이제 방패 갈수 있거든? 와 청동 알아 청동 미안해. 주석이랑 구리 들고 대장간으로 가봐 아이고 형왜 그래 아 주석이랑 구리 들고 대장간가봐 몇개 있어야 돼? 주석 하나랑 동두 개면 될 거야 아 대박 그 이제 레시피 많이 뚫렸지? 어어어 그럼 이제 플레이미도 줘 우리 이거 청동 조끼 만들자 여덟 개 모아야 되네 청동 총 하나 다 여덟 개 필요하네 청동이. 청동이 좀 많이 필요하네 진짜 열심히 녹여야겠다 근데 청동 도끼 나오면 이제 나무 엄청 빨리 캐야겠데 나도 청동을 알겠다. 달라 어자형 대장간에 음악음아게 레시피가 청동 판금 흉갑 어 난리나 진짜로 진짜? 어. 음악음아해 도끼부터 만들어야겠지? 아 이제 아예 대장간에서 다 작업을 해야되네 레서피가어 아, 근데 가죽조각은 진짜 꾸준히 필요하구나? 사슴가죽 막 이런거 아또 사슴 잡으러 가야겠네 어나 이거 만들고 싶어 청동 아트 가이어 이거 완전 멋있게 생긴 무기야 각자, 각자 무기 하나씩 하자 난 활로 할게 난저 난 아트 가이어로 가겠습니겠 도끼 살인마 이곳이 <웃음> 나의 길일지니 아이엠 맘맘 우리 일단 동독기 제일 먼저 만들자 네 형 우리 아, 잠좀 자자 오케이 아 그러자 그러자 하루하루가 참 빨리 지나가고만 아, 그래. 어? 이러고 자네 <웃음> 형 뭐해? 오 <웃음> <웃음> <웃음> 어, 자면서 <웃음> 러닝머신 <웃음> 자니까, 뛰네 상남자식 <웃음> 취침법 <웃음> 오 누구보다 먼저 일어났어 아 벌써 <웃음> 이만큼 나왔어? 도끼 만들어봐 한번 아 어, 이제 드디어 그게 나오는구만 여기다 내가 넣어놔서 재료 첫 도끼를 만들어봐 <웃음> 어나 운이 좋았어. 청동 도끼. 청동 여덟 개와 가죽 조각이 필요해. 가죽, 조각 가죽 조각 조각도 필요해. 가죽 조각은 있을 거야. 가죽 가... 내가 찾아줄게. 가죽. 둘. 청동 다 만들었고. 오케이, 딱이야, 지금. 어, 나이스. 오예. 진정한 전사의 도구라고 아트가이어 있네. 아아 아, 이건 다고니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웃음> 어 그다음.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게 그거였어. 도끼부터. 되게 멋있게 생겼어. 짠 도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요오 드디어. 그럼 나무하면은 기철. 오, 오 뭔가 진짜 그럴 듯해 보여. 진짜 작다. 전사의 도끼다 이건. 뭐뭐해 와야 돼 우리 이제. 이미지 좋아. 우리 동 계속 해야 되고 나무도 계속 해야 되고. <웃음> 나무 계속 캘게 난. 아, 맞어. 거기서 좋은 나무 있잖아. 자작나무 옛날에 못았던 거. 이제 캐질 거야. 아, 그게 이제 되는구나, 플미엄게 어, 그, 그걸로 새 레시피도 줌. 어자작나무는또 다른 거야? 일단, 당원이 상남자 무기 맞춰주고. 감사, 감사. <웃음> 우리 발전했어. 어, 우리 드디어 청동기 시대에 돌입됐어 <웃음> 어, 오늘 드디어. 드디어 우리 청동기 문명이야 어, 아, 난좀 받아야겠다. 어, 형. 아 노동의 힘 어, 아, 지금 뭐야? 쓰고 있는 어디야? 버프는 응. 달리기와 응. 점프 스태미너 감소예요 아, 복귀 캘때는 별로 소용이 없는거구나 그래도 기분 좋으니까 어 기분 음. 좋으니까 안쓰는거보단 낫지 빨리 <웃음> 와아 <웃음> 땅속에 숨겨진 구리도 많대 오 땅을 파볼까? 그럴까? 같은 자리에, 그런 거예요? 같은 자리에 그런거예요 같은 자리에 땅속에 파면 은또 많은 오. 어 그러네 여기 나왔어 어? 진짜? 오! 오 땅파니까 대박 대박 아 힘들어 <웃음> 두더지가 따로 였구만 우리가 그냥 아 땅을 파다 보면 물도 나오고 그래 와 대박 진짜? 나와? 대박이다 아, 이제 마크야? 그럼 더 까면 은 마그마 나오면 아, 그럴려나? 얼마거기까지 안했겠지 막 다이아몬드도 나오고 <웃음> 마인크래프트네 여기 못 가네 이거 가야 되는데? 어 수리가 아, 아 대장간에서 따로 수리해야 되네. 음, 그..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 음. 그렇구나 발전하면서 게임 이름이 뭐냐고요? 발로동. 발로동. <웃음> <웃음> <웃음> 아 이. 으. 누가 너 편백나무 좀 캐야 돼. 자작나무 캐야 되는데 그것도 있어야. 어 자작나무 캐 오게 그러면. 내가 찾아으면활 나옴. 지나다니면서 저것도 있으면 잡아줘. 동물들 가죽은 계속 써서 오케이 oh, 이제 자작나무를 찾으러 가봅시다 우리는 많이 캘 필요도 없음 진짜 조금만 키움템 레이텔 잔나무.. 나무는 아, 기지게 좋지? 많은데 저... 없으면은 저기로 가봐 그 어? 옛날 식댕 있는데 어디지? 목초지 없으면 목초지에 있을 거야 아마 에이, 거기까지 가야돼? 시작 지점 말하는 거지? 응응 음, 음. 형 여기 눈이 있어 어 거기 가득 지짐 조심해 아 그래? <웃음> <웃음> 어, <웃음> 어 알았어? 어 개무서워 <웃음> 어, 무조건 다음 곳으로 가러가면 안돼 다음, 다음 <웃음> 맵 아니구나 저긴 다다음 맵이구나 <웃음> 오 박사님한테 항상 물어보고 가야돼 그일날씨있고아 <웃음> 네. <하나씩 웃음> 시작 지점 컸다 <웃음> 와야되겠는데 이거 안되겠다 다녀올게 네. 조심히 다녀와